세상을우곡절이 있어서 그런가? 지혜로울 것 같은 사람 우리 똑같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만약에 내가 모시 할머니가 있다면 딱 그런 분이지 않을까? 또 말하는 거나 예사롭지가 않아, 그런 빛이 손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어. 나는 이세 분이 오면 못 봐요 안녕하세요. 연화신당 연예계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응. 무당과 연예인의 사주는 응. 한끗 차이. 맞아. 왜한끗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한끗 차이냐면, 무당과 연예인은 다 다른 사람의 꽃이 돼야 된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받고, 자라야 한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끗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아. 그러면 음. 연예인들도 신기라는 게 음. 있을 수도 있겠네 어! 연예인을 이렇게 TV상에 보잖아. 네. 뭔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별을 하나 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조금 더잘될수 있는 거. 어, 잘될수 있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무당을 보더라도 광이 내린다는 라 얘기가 있대. 그게 그런 거 비슷한 음. 얘기가 아닐까 싶어. 브로보살 좀 드셨어요? 서장훈 씨가 정말 많이 초기 좋으신 거 같고 왜요? 이수근 씨도 어쩔 수 없이 좋아될것 같은 느낌. 뭔가 이좀 있을 음. 만한 음음. 연예인 한세분 정도만 좀. 음. 조금 나이 드신 분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어, 아. 제일 일등 윤여정.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세상을 뭐 우회곡절이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런 것까지도 뭔가 닮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얘기를 했었을 때 지혜로울 것 같은 사람 이 있잖아요. 아니, 어, 어. 상대방도 잘 세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얘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연륜이라고 하겠지. 어, 그런 것 때문에 응. 지금 논란을 하시는 듯. 응. 응. 좀... 작품성을 고르는 그 감도 있고 누가 이거 해라고 해서 했던 거는 아주 옛날에밖에 없었을 거고 지금은 자기가 선택하는 걸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그것도 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이런 분들이 청년이고 더이 생활을 이렇게 음. 하실 수 있으실 까요내 건강에 허락되는 날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럼 다음 두 번째. 난다 나이 드신 분 같아. 김수미 씨. 그냥 봐도 그렇지 않아? 그냥 딱 봐도 태가 약간 우리 쪽같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또 말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예사롭지가 않아 그 눈빛이 진짜 예사롭지 않으신 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돼? 만약에 내가 모시는 할머니가 있다면 딱 그런 분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영상이시지 <웃음> 까 <아닐까? 웃음> 지금까지 어. 그 본인 눈을 어. 어. 뭐 이렇게 하는 어. 거, 어. 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자기를 점을 칠걸 약간 이런 거나 이렇게 할걸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받아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분 어. 마지막에 한 분은 약간 이 분을 얘기하다가 얼굴이 떠올랐는데 마녀 투 조민수 이분도 약간 우리 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상이 <웃음> 아, 짐승이 선생님 젊었을 때. 진짜. <웃음>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아도 되게 잘 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기운이 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음, 굉장히 그런 분위기, 특히 눈. 나는 눈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을. 네. 그 눈이 그러지 않을까. 손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어. 나는 이세 분이 오면 못 봐요. 못볼것 같아. <웃음> 나를 봐주고 갈것 같아. 그 신과물이 좀 있는 부은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네.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다른데 본인이 안다? 진짜 신기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 내가 언젠가는 신을 받을 것 같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게 자가진단이라고 해야 될까? 원 <웃음> 살짝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내가 언젠가는 이 길을 가지 않을까? 나 무당될 것 같아. 밑도 끝도 없는! 근데 그것도 나, 나도 그랬어. 근데 무당 집은 너무 무섭고 생각만 해도 막 이렇고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TV에서 무속에 다루는 게 나와도 난 돌려버린 사람이야. 근데 도 그런 생각으로 했다니까? 괜시리? 응. 공통점을 모아봤는데 그렇다고 는 거야 근데 선생님 세분 뽑아주셨잖아요 응. 두 번째나 세 번째분은 제가 봐도 약간 <웃음> 근데 이년 선생님은 약간 어, 어. 좀 다르잖아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느껴져 뭔가 세상을 많이 돌고 돌아서 살아본 산대신같이 느껴져 우리가 대신 할머니 이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연륜이 묻어있고 뭐가 그러면 산대신이라는 말을 쓴데 뭐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남자분은 네때요 음. 남자분은 딱히 내가 남자를 안 좋아해서 <웃음> 남자분? 오! 이경영 너무 건방지겠지만 태가 뭔가 <웃음> 곽수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촉도 좋을 것 같고 잘 맞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당의 길을 걸었으면 응. 잘 오! 다 잘했지 잘하셨을 거야